현장 안내하겠습니다. 앞쪽에 있는 집이 오늘 매매할 주택입니다. 앞쪽으로 조그마한 도랑에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도랑 위에 차가 다닐 수 있는 다리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동네로 가는 길입니다. 주변에 집 뒤쪽에 소나무와 대나무 숲이 울창합니다. 마당이 조금 있는 집입니다. 단층 주택 수리를 많이 해야 되거나 신축을 하셔야 될것 같은 주택매매입니다. 뒤쪽에 대나무 숲이 아주 울창합니다. 깨끗하고 조용한 동네입니다. 내부로 들어왔습니다. 여기가 현재 거실입니다. 여기가 방입니다 화장실입니다 수리를 많이 해야 되는 화장실입니다 현관입니다 여기가 두 번째 방입니다 두 번째 방 안에 조그마한 방이 있습니다 여기가 주방입니다 주방은 크고 넓습니다 물론 수리는 마 해야 됩니다 여기가 다용도실인 것 같습니다 창고로 활용하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에 수도가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도 화장실이 하나 있습니다 옥상에 올라가 보겠습니다 옥상에는 칼라 강판으로 지붕이 되어 있습니다 큰 나무가 보입니다 산이 보입니다 뒤쪽에 대나무 숲이 있습니다 소나무 숲도 있습니다 집 옆에 또랑에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집 앞에 조그마한 다리가 있습니다 여기가 경계인 것 같습니다 이 집은 올 수리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기름보일러 탱크가 보입니다. 뒤쪽에 기름보일러통이 있습니다. 앞쪽에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주소 경북 포항시 북구 청하면 명안리에 있는 주택을 소개하겠습니다. 지목은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면적은 492제곱미터 149평입니다.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계획관리지역에는 건폐율 40%와 용적률 100%로 주택을 신축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건축면적은 131제곱미터 40평입니다. 사용승일은 2015년 10월 27일입니다. 주구조는 벽돌조와 경량철골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지붕은 슬라브 지붕이며 슬라브 지붕 위에 칼라강판 지붕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방 3개, 화장실 2개, 거실, 주방, 다용도실이 있습니다. 현재 주택 방향은 남동량으로 집이 지어져 있습니다. 전체 매매금액은 8천만원입니다. 이 영상에 좀더 알고 싶으신 분은 블로그 방문을 환영합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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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까지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